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미음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신 다음에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머리 머리 도마 은마음마 이마, 이마, 이마. 다무다음다 거미+ 거미+ 거미 무기+ 무기+ 무기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가르마, 가르마, 가르마. 모기, 모기, 모기.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머리 b o d 무나무 다리미, 다리미. 가르마, 가르마. 이마, 이마. c 미 l l me, c m 도마 도마 잘 따라서 해 보셨나요? 매일 한 번씩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